우와, 오 우와, 우 물론 제 월급을 다 탕진하긴 했지만 좋아요. 기분이 너무 좋아요. 그토록 기다리고 기다리던 닉북입니다. 많은 테크 유튜버 분들이 언박싱도 하셨고 또 스펙에 대한 리뷰도 상세하게 하셨으니까 그냥 뜯어보고 제 기쁨만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. 다른 테크 유튜버 분들 보니까 포장 그냥 과감하게 막 뜯어버리더라고요. 저도 그렇게 안... 와, 진짜 영롱하다, 이거. 와, 와. 오. 와, 와, 와, 이거 어떻게 됩니까, 이거 진짜. 제가 이돈 이 주고 뭘 사본 적이 없어요. 그래서, 와, 그 꿈에 그리던 이. 아아 엄마. 그리고 박스에는 이렇게 충전기와 케이블이 있습니다. 와 이거 한번 벗겨보겠습니다. 아 이게 진짜 맥북이구나. 우와 우와 사과 사과 사과. 아아와 와. 이걸 제 손으로 만지는 날이 올줄 몰랐어요. 의자마자 켜지고 있어요 와. <웃음> 너무 좋아요 저는 이 맥북 프로 15인치를 사기까지 13인치와 정말 많은 고민을 했었어요 진짜 아, 13인치를 사야겠다 마음 먹었다가도 결국에는 15인치를 선택했는데 저의 선택 기준은 그거였어요 휴대성 보다는 큰 화면이 중요하게 여겨졌고요 기왕이면 성능적인 면에서 조금 더 메리트가 있었으면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13인치가 아무래도 휴대성이 좋으니까 13인치를 사고 좀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고급형으로 사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구매하기 전에 제가 뭐 애플스토어나 뭐 근처 하이마트 가서 정말 수시로 만져봤거든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개인적으로 저는 큰 화면이 좋더라고요. 13인치는 조금 답답한 감이 있어서 나는 휴대성을 포기하더라도 큰 화면을 선호하는구나 깨달아서 15인치를 사게 됐고요. 개인적으로 이 15인치짜리 고철덩어리 지금은 고철덩어리가 된이 삼성 노트북을 제가 20살 때부터 정말 잘 들고 다녔어요. 물론 좀 무겁지만 제가 들고 다니기에는 전혀 불편함이 없었고 제가 뭐 출장을 자주 가는 것도 아니고 여행을 그렇게 자주 가는 것도 아니에요. 뭐 기차나 뭐 지하철에서 작업을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1 5인치 들고 다니는데도 큰 문제가 없겠다 생각이 되어서 15인치를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맥북을 새로 사려고 하시는 분들 13인치와 15인치 중에서 정말 고민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간단한 조언을 하나 드리자면 뭐 애플스토어나 근처 이제 전자제품 파는 곳에 가서 수시로 한번 만져보세요 본인이 자주 사용하는 프로그램도 한번 이렇게 만져보시고 제가 테크 유튜브는 아니라서 뭐 스펙 관련해서는 따로 말씀을 드리지 않았어요 다른 분들의 영상을 찾아보는 게더 도움이 되실 거고 어쨌든 결론은 직접 한번 써보시고 구매하시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아 그러면 저는 이제 세팅을 위해서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봐야겠네요 제 아는 형님이 또 맥북 유저신데 아, 처음 구매하고 일주일은 정말 행복하다 하더라고요 <웃음> 거의 6년 전에 산이 노트북이 정말 이제 수명을 다해서 정말 작업하는데 갑갑하고 빨리 새 노트북이 필요했는데 드디어 어, 맥북을 갖게 되어서 너무 기분이 좋고 <웃음> 앞으로 이 새로운 맥북으로 여러분들께 더 좋은 영상 만들어 드리도록 노력하는 한국타잔 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구독과 좋아요도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자고요. 좋은 하루 되세요.